안녕하세요 써니팬입니다 오늘은 현지인 친구가 맛있다고 소개한 분자 맛집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하면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푸어인데요그 이유는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해외시장에 성공한 베트남 쌀국수라 그렇고 사실 이외에도 베트남에는 많은 종류의 쌀국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후띠우, 분자, 그리고 분보 등이 있죠 저희 입맛에는 다 맛있는 음식들이지만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실제 베트남에 오시게 되면 한 번씩 다 맛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집은 위에서 말한 쌀국수 중에 바로 분짜를 전문으로 하는 집인데요 저는 분짜등과베 라는 튀긴 게살 스프링롤이 함께 나오는 세트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친구는 분짜만 주문하였고요 게살 스프링롤입니다 겉은 바삭하게 튀기고 속은 부드러운 게살과 야채들이 섞여 들어있어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는 각종 향채와 상추, 그리고 분이라고 불리는 면과 돼지고기를 숯불에 구워 분자소스에 담긴 메인요리가 함께 나오게 되죠. 드시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면을 그릇에 적당히 덜은 다음에 고기와 소스를 추가하여 소바를 먹듯이 적셔서 먹습니다. 향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나온 향채와 함께 곁들여서 드시면 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드셔도 됩니다. 저는 향채는 좋아하지 않지만 매운맛을 좋아하여 고추를 추가하여 함께 먹었는데요 소스 속에 들어있는 이 고추는 억승방이라고 불리는 고추인데요 노란색일 때 매운맛이 가장 강한 게 특징인데 매운맛의 강도는 청양고추의 4배쯤 돼서 저 고추만 따로 맛보는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채를 못 드시는 분들의 경우 상추도 함께 나오니 상추를 잘게 찢어 넣어서 함께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친구와 둘이서 먹고 총 9만동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에 놀러오시는 분들께서는 분짜를한 그릇 해보시는 것 강추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